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하나머니로 마일리지 전환하기 실전편입니다. 하나머니는 현재 많은 종류의 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Perfect. 하나 머니에서 가끔 한 번씩 마일리지 전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지금도 영국 항공 마일리지 전환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요. 직접 충전한 하나 머니는 마일리지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타 포인트를 하나 머니로 전환 후에 마일리지로 전환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하나 머니를 충전하는 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머니를 충전하는 루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핑크머니, H포인트, 삼성 리워즈포인트 뷰티포인트, 로켓머니, 스마일 캐시, OK 캐시백 등입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매한 후 하나머니로 전환 가능한 로트를 보겠습니다. 카카오 머니에서 하나 머니, 핑크 머니에서 하나 머니, 옥션 스마일 캐시에서 하나 머니, 쿠팡 로켓 머니에서 하나 머니, OK 캐시백에서 뷰티 포인트로 바꾼 후 하나 머니 이렇게 가능합니다. 각 방법당 10만원까지만 전환 가능하므로 한 달에 총 51만원까지 하나 머니로 전환 가능합니다. 모두 마일리지 부자 되시고요. 각 머니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각 머니 충전 후에 하나 머니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상 킴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